뭐지? 또뭐 UR 게이 뭐 이런 거 아, 2020년 11월 6월에 만든 수박 농장입니다 미야마 2일2 2018년 8월 8일에 만든 콕스피트 섬입니다 지금 다 폐허됐는데요? 수박이 어디있어 진짜 바다에 잠겼나? 잠깐만 아니야, 별로 그래 보이진 않아 <웃음> 워터멜론 <웃음> 워터멜론이라서 <웃음> <웃음> 바다에서 키워야 된다고 이거 그냥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코블스톤 생성기랑 무한물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약간 크게 농장을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그러지 않고서야 어? 아니 이거 뭐날 위에서 짜여진 서버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스토리가? 아 그런데 지하에다가 베이스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숨기는 게 어쨌든 엑스레이로 다 보일 텐데 나마저도 엑스레이를 쓰는데 핵이라고 안 쓸까 오히려 렌더링 거리 바깥에 하늘 쪽에다가 높게 짓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겠네 다행인 건이 섬에도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안 다행인 거는 몬스터가 없어 자원도 사실 이제 문제되는 건 없고, 이제 식량만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의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뭐다 했다고 보면 되거든. 폐광만 하나 찾으면은 정말 이제는 잭팟인데. 근데 그거 암? 스폰지역 근처에서 나 살아남아서 올때 닭을 본 기억이 있다, 거기서? <웃음> 거기서 닭을 봤어, 나는 분명히. 내 기억에. 분명히 기억에 남아있어, 닭을 본 기억이. 어, 진짜로. 지금 너무 생각나 치킨 먹고 싶어졌다 태광 찾으면 좋은게 이름표를 찾아서 어? 이름표를 찾아서 농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저렇게 아래까지 내려가게 해놨구나 음 야생하려고 사람은 없는 느낌인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봐볼까 어, 해골이다. 아이씨. 나이스. 하아, 뼈다구 진짜로? 아, 근데 식량이 진짜 이제 간당간당한데. 뼈가루 저세 개로 뭐빵 하나라도 만들려나? 어? Oh. 어? 여기 수박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수박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너무 대놓고 사람의 흔적이. 근데 여기 너무 수박 있을 것 같다. 너무 수박.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야 코코아 콩은 못 먹니? <웃음> 아씨 그냥 집어 먹어 좀 콩인데 편식을 하고 난리야. 어어 어, 잠깐만. 그럴 줄 알고 히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버섯도 구해 왔디 히히 히히 헤헤 <웃음> 헤헤 헤헤 아예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그렇지 버섯 스튜 어 얼마 만의 식량이야 이거. 와우, 와우, 와우 포만감, 포맨감, 음 좋아. 여기서 이제 수박만 얻으면 된다. 근데 이 좋은 섬에서 저돌 계단을 설치한 저 사람은 왜 나무 한 그루도 안 캐지? 왜저 계단을 음... 소, 소, 소, 소라고요? 음... 이런 미친? <웃음> 야, 몇 마리야 이게? 어. 하. 하. 하. 소고기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몇 마리야 이게? 자연 스폰이 되는 여기다. 이곳이야. 이곳이 우리 집이야. 사람의 흔적이 있지만 저게 뭐 2018년에 이루어진 흔적인지 뭐 2020년에 이루어진 흔적인지 대지까지 있어. <웃음> 수박의 대지까지. 여기다. 여기가 유토피아야. 그러게? 여기에 양이 없을까?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어? 이거 누가 캤는데? 아, 여기서 기분이 갑자기 확 불안해져 버리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 흔적이 있어도 온라인이 아닐 순 있잖아. 나랑 지금 여기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양, 지금 양을 발견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너무 안 보여... <웃음> 정글... 정글... 정글... 싫어요 아이씨... 믿어있다... 이 섬의 주인이 있다... 아... 아... 아. 저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아하 아저 섬은 먹힌게 맞아 양 있으면 양 무조건 캐서 이게 정글이 아까 배관해보니까 잘 안보여 엑스레이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침대를 숨겨놔도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양이 있다면 아 양을 캔다 그랬냐? 뭐 양을 캔다고 해도 할말이 없어 안살려줄거니까 어? 소야? 미안한데 소리 한 번만 더내볼래 마지막 소리. <웃음> 아, 미안 야, 어디 갔지 귀신처럼 소리 를안 내네? 일단 오늘은 요섬에서 어? 완벽한 사람이 r 죠 아니? w h 잘 쓰겠습니다 생존자님 정도 만들어놨고 자기만의 베이스구나 이섬 전체가 자기 베이스였던거야 오마이! 아, 얼마만에 먹는거야 얼마만에 만난 거야 아, 너무 맛있고 진짜 좋은 섬인데 아니 지금 저 사람들 사는 데가 없지 않을까? 이게 몇년된 서버인데 여기 사람이 있겠어? 남아있는 사람 그냥 살까 여기? 일단 집 지어? 이렇게 아름다운 돼지가 있는 섬인데 이 섬을 어떻게 버려? 돼지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마음 정했습니다 저 여기서 삽니다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선못 버려 생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걸 알지 않냐고요? 알아 아는데 <웃음> 아는데 더 이상 척박한 삶이 싫어요 다음번에 저 주변에 있는 지옥문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웃음> 나위더 위도... 잠깐만 나위더가나 봤냐? 나본 거야? 못 봤나? 어? 그서 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위더도 잡읍시다. 하...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위더한테 내가 잡힐 거 어, 경험치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진짜로 사람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진짜 갑자기 공포물이 됐어. 진짜로 사람 있는 거야? 주변에? 그리고 여기 진짜로 양 많이 나오는 곳이야 근데 이거.. 아 잠깐만 가위 들어봐 어? 어? 어? 어? 미친? 어? 자, 잠깐만 어? 뭐라고? 여기서 살았었구나 베이스다 감자다 농장이다 잠깐만 2022년 9월 20일 당신의 여행에 행운이 깃들길 상자에 있는 건 모두 무료입니다 아, 역시 세상은 살만해 역시 세상은 살만한 거야 따뜻해 우와 우와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야 정말 따뜻한 곳이야 이제 안 따뜻한 것 같아요 정했습니다 이 마을을 재건하고 저기에 있는 위더를 해치우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 어? 잠깐만 여기 그냥 양털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2020년 2월 25일에 인이로 99 16년 10월 17일에 조셉 슈퍼 16년부터 있었던 베이스야. 2019년 21년, 22년 그리고 지금 난 여기 존재해 있다. 어? 왜 2월 23일부터라 돼 있지? 멋있게 딱 썼는데 이 오타가 감도 개박살났는데 그냥 여기다 숨겨놓을거야 일단 불안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접속을 끊어 다음번에 들어와가지고 어, 밤 되면은 리스폰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